제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 가장 최근에 발의한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 공동 발의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말고는 지금 찬성한 사람이 없다는 따로 저희 의견 들이 모여 있는 공동 발 요청 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올려야죠 어,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올려만 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전화로 개별적으로 요청도 하고 텔레그램 방에 좀 올리고 이런 작업을 추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동 발이 받는 게뭐 아주 어렵다고 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법들도 있어요 제가 발휘했던 문신사법 같은 경우에는 20대 국회 때는 한 3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은 그런 법은 아니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노력을 하면은 공동 발의자 다 채워서 발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동 발의를 다른 의원님들께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법안,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렇게 쭉쭉쭉 나온 방이 바로 법안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런 법안 공동 발의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 의원들이 지금 아홉 명이 요걸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음. 보시다가 공동 발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사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제가 이제 체크해가지고 이후에 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오늘 날 라이브 나갈 건데 그 전까지 발의 될까요? 음, 되지 않을까요? 가본.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겨게요 <웃음> <되게> <웃음> 어, 아, 그것도 그고 내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 국회의원 시키신 분 관련돼서 양육비 3법, 그걸 올려놨는데,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어, 한번 보고 공발할 수 있으면 좀 해줘. 어, 부탁. 음. 음. 대원님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시키신 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시키신 분 시청자 여러분. 자동차세 정비법 배달 중인 국회의원 정경태입니다. 의원님, 법안이 성안이 되었는데 이후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이 성안됐더라도 국회의원 10분이 찬성해야지만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발의가 되면 해당하는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또 이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또 사이사이 더 많은 과정이 있지만 큰 틀에선 이런 절차로 법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그럼 이제 자동차세 정비법 곧 배달되겠네요. 뭐 저희 자동차세 정비법은 상환이 된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법이어서요. 어, 10분의 동의를 현재 받고 있는 중이고요. 어, 받는 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신속 정확 배달 위해 다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어,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아, 네. 국회의원 시키신 분 준비 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아, 예. 네, 나왔습니다. 의원님 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어, 일산 지역구로 등고향병 홍정민 국회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어, 지금 저기 그 김석초님이 제안해 주신 네. 정당방위 인정 기준 확대법 준비하고 계신 혹시 요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전문 기관과 그해외 자료들을 취합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발의를 거의 어 지금 준비 성안까지는 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긴 한데 매우 어렵네요. 네. 아, 그 어렵다고 하는 거는 좀 중간에 난관에 좀 부딪히신 건가요? 아 예, 그러니까 법안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외수로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긴 한데 예 해석. 확대한다 이런 취지에 맞게 만드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 네. 국회의원 시키신 분에서 조금 더 설명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네 오늘 조심히 가세요. 네. 주문! 예! 아이고 이제 또무척하 찾아주십니까? 아이고 아 괜찮아요. 들어가실까요? 주문하신 법안 완성돼서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운동 특별법 제가 네. 더 네. 좋네요. 네. 네. 네. 고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역사 왜곡하는 행위 그리고 일제를 찬양하는 행위 네. 일본의 왜곡행위에 동조하는 네. 행위 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제지하자 라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하거나 이익을 박탈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예.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우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우일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포함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예.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라는 예.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거예요. 예. 줄여서 진심위. 예. 아이사람은 처벌받아야겠다 라고 하면 진심위가 고발을 할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왜곡행위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규제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네. 담아놓은 것입니다 예. 네.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잘꾸미시 아, 요 고맙습니다 네. <웃음> 나중에 천천히 네. 읽어보시고요 네. 아, 이거는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네. 싶으면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우리 교회의원 시키신 분 전체 네. 그 일곱 명의 의원이 네. 다 설명 꼭 해줄 거고요 네. 공동 발이한 사람 또 제가 속해 는 철엄에도 네. 있고 네. 동의하는 진보적인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독립 절차는 수월하게 될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자기 야당이라고 지금 그래 해도 이 법은 반대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 그래도 반대하는, 아, 있습니다. 반대하는 게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겠 <웃음> 예. 그래도 선생님도 계시고 함께하는 응. 의원님도 있고 또요번에이 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났던 광복회 회장님도 예. 너무 좋은 법이 꼭 필요한 법이다 예. 라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주셨어요 예. 힘차게 해 보겠습니다 예꼭 <웃음> 통과를 위해서 화이팅 하시다 화이팅 예. 네, 화이 <목소리가>